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연애를 잘하고 싶어요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 내가 남자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느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안 돼서 내 연애가 자꾸 힘들어 지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여성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. 가끔 어떤 여성분들은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. 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연인이 되었고요.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. 근데 안타깝게도요. 대다수의 남성분들은요. 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 궁금해하지 않아요. 썸을 탈 때는 여자에게 접근을 할 때는 그걸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. 나랑 사귀게 되고 나서부터는요. 그걸 알게 됐거든요.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.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요. 남자인 그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. 내 입장에서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궁금해져요.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게 될 거고요. 그걸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는요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뭔가를 확인해야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생기겠죠 연락을 자주 하는지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나를 대하는 말투가 예전처럼 늘 상냥하고 좋은지 그런 증거들을 자꾸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가끔은 어떤 순간에 요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상대방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라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게 될 거고요.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 불안한 마음이 담겨서 상대방에게 내안 좋은 기분들을 풍기게 되고요.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감정적인 싸움이나 충돌이 발생하겠죠. 근데 또 그렇게 충돌이 생기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했었는데 이 충돌 과정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마음에 들지 않아요. 오히려 가끔 화를 낼 때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내 마음은 자꾸 아파져요. 근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면 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요.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만 궁금해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려면 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 상대방이 요 나의 그런 태도를 보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신경이 쓰이나 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도 요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그냥 좋으면 좋은 마음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지면 또 떠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남자들이 하는 행동 같지 않나요? 자기가 좋아서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나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그 행동이 맞다는 아닐 수 있어요. 그 행동이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.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해보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거겠죠. 근데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요. 내가 연애를 하면서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해진다면 그래서 이 연애를 자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면요.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보다요. 내가 상대방이 좋으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정도.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좋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항상 좋은 마음을 그냥 전해주는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요 반응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때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날 것인지 그만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해 보신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